우 보수의 여전사 자유한국당의 잔다르크, 전의경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의경... 치면서 오늘 이 날을 기다려온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올라올 줄만 알았던 20대 청년은 청년 실업률 최악의 문재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20대 청년 국민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5,60대 집안의 어른들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들은 취업 못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의 5 60대 열심히 살아온 그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눈물 짓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앉는다는 소득주도 성적입니다. 편을 하고 정신이 없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경제 망하게 서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지르고 뻔뻔스럽게 진감으로 왔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에게 풋돈 살포하면서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마치 좌파 독재 정권인 것처럼. 있습니다. 아니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만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 들어 과거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철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법, 사법, 행정, 산부를 장악하고 어제부로 헌법재판소마저 장악했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야당들이 2 6 0석운하며 장기직권 꿈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내실거죠 오로지 코드밖에 모르는 대법원장 안치고 검찰 주무르더니 국민들 나라 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너 잡혀간다. 사업자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어디서 법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저들 세력으로 똘똘 뭉친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날까지 폭정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의 우리 전희경이 함께 다시 한번 순박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세정문화시대. 세종문화회가...